뭐지? 나의 아. 3년 무 i o t 나타내리니 보자위 영마 들 넘쳐서 우리들 인등을 보는 새 차량 되겠네. 그날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이제 함께, 함께 기도하시길.